아다리가 잘 맞을 수 있어 시작부터 좀 좋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운을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읽어 나가야 돼 왜냐면 이분 같은 경우는 좀잘 나가다가 주춤했다가 잘 나가다가 주춤했다가 아예 못 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너무 막 계속 전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올 기운으로 2023년 개미년에 보면 좀 좋은 시기다 좋은 시작점에 섰다 안녕하세요 연수당입니다 선생님 옛날에 김우빈 좋아하신다고 했잖아요 <웃음> 네. 아직도 그대로신가요? 아, 처음 마음보다는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보고 싶어요 <웃음> <웃음> 요즘에 뭐 눈에 들어온 연예인 없어요? 요즘 눈에 들어온 연예인은 딱히 많이 없어요 난심이. 일편 난심이긴 하지 제가 이 남자분 한번 가져와봤어요 자 어찌 보면 이분이 올해 잘하면 운기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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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막 계속 전진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이게 공백기도 있었다가 막 잘나가는 시기도 있었다가 근데 이게 인지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조연 뭐 이러게 아니라 완전 주연급으로 계속 나오면 주연이야 올 기운으로 2023년 개미운 연에 보면 좀 좋은 시기다 좋은 시작점에 썼다라고 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좀 활발히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 자기가 원하는 바가 있고 뜻하는 바가 있으면 좀더 분발했으면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스타트가 지금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네. 이제 꾸준히 유지를 할수 있을까요 올 여름에서 가을 넘어가는 시점에 그때는 좀 주춤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 개인적인 활동이라든지 좀 주춤할 거로 보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주춤하지 말고 쉼없이 좀 달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좀 보여져요 이성적인 건는요 누가 있을까요? 있죠 그렇죠. 아, 있지 음. 나는 이분 이제 기혼자라고 좀 보여지긴 하는데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요 자녀들도 좀 보여지고요 음. 그리고 이 가정이 뭐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러, 그러진 않거든요 아, 않아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을 로 둘러보면 감정 기복은 좀 심하다 왜냐면 네. 일적인 면에서도 좀 예민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외부적인 반응에 있어서 둔하진 않거든요. 올해가 그러면 자기 운중에 어느 정도? 대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시기, 시기는 맞아요. 네. 왜냐면 나는 아홉수라고 해서 무조건 몸살이거나 피하는 시기는 아니라고 봐요. 네. 아홉수가 오히려 더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기회의 숫자가 될수 있다. 금전운도 오히려 더 풀릴 수 있다 오래 잘만 버티면 나는 쉬운, 쉬운, 하나, 둘 이때는 문서도 좀줄 거라고 보여지고 문서라 그러면 자기 집을 좀더 크게 옮긴다거나 좀 그렇게 좀 보여지기도 해요 저는 배우 이성균 씨 음. 동굴 파스타? 음. 난 그거 그게 너무 인상적이 그냥. 그치. 지금 드라마 하고 있어요. 벌 끝까지 끌고 갈수 있나 해가지고. 내용 좋다고는 하던데 음. 후반부가면 조금 지루할 걸. 초반은 너무 치고 올라가고 너무 흥미진진하게 해서 음.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음. 이딱 법전 하니까. 지금 배우 활동 계속 하고 있어요. 음. 앞으로도 그러면. 뭐, 앞으로도 뭐 년까지 이렇게. 굵은 작품에는 좀 나올 걸로 좀 보여져요 안 좋은 뭐 그런 건 없겠죠 아무래도 자기를 지키는 힘이 좀 있죠 그런 이제 상황도 만들지 않을 뿐더러 자기 관리를 잘 한다고 보기도 하죠 자기 주변 정리도 좀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주변도 관리도 잘하고 단단하고 빈틈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건들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 사람이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예민한 사람들은 자기의 단점을 잘 드러내지 않거든요. 음.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죠. 어찌 보면. 진짜? 근데 딱 이미지라면, 맨날 이렇게 좀 인상 쓰는 사람. 이 마지막으로 보면 좀 조심해야 될 점. 조심해야 될 점은 뭐 이렇게 자기가 다 조심은 하겠지만, 약간의 입설 구설, 입 조심, 말 조심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음. 음.